오늘은 탭을 안 끼고 그냥 자르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어? 안녕하세요 저번 주는 여기 밑에 이 라인을 6mm로 밀어봤는데 이번 주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좀 이제 한번 다른 걸 한번 칠수 있도록 좀 약간 가르쳐 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옆머리를 많이 자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정리해 달라고 하는 분이니까 약간 클리퍼로만 할수 있게끔 해 드려 볼게요 바로 클리퍼로 그귀쪽 라인 그런 나로 많이 안 자르고 귀쪽 윗부분 요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은 빗을 이용해서 살짝 먼저 이렇게 살짝 살짝 잘라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많이 안 자르고 싶어 하세요. 그러면 이렇게 살짝 살짝 잘라주시고, 그 다음에 귀를 똑같은 방법으로 귀를 살짝 잡으시는데, 어, 중요한 건 여기 탭을 안 끼고요. 1mm 정도로 제가 돼 있네요. 측정이. 제일 앞에 거예요. 제 거는. 그래서 탭 없이 약간 끼셔서 이렇게 바로 하셔가지고, 요 라인부터 귀쪽 라인부터 살살살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귀를 꼭 잡아주세요. 다치니까. 많이 안 자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빗을 이용해서 한 70도 정도죠. 조금만 더 이렇게 살짝 해서 끝에서 이렇게 들어서 쳐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가 많이 벼 있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고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. 끝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리고 구레나루와 뒤쪽의 라인을 살짝 들어서 한 80도 정도 이렇게 살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삐져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잘라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구레나루 선에서 이 라인 쪽으로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. 살짝 라인을 잡아 주시면 일단은 끝나는 거죠. 귀쪽 위 라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 드리냐고. 요번 거도 찍어 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으면 바로 위에 부분 여기서 바로 수술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수술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요 부분에 막 잔, 잔머리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거든요. 그래서 위에 부분을 살짝 맨 윗부분을 살짝 걷어낸 상태에서 맨날 얘기하는 부분들이죠. 소개를 약간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조금 좋겠다. 그러면 옆에 뜨는 것도 좀 맞고 가볍게 머리 손님이 좀 손질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토끼 클리퍼로 이렇게 툭 툭툭 치셔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끝에 살살 이게 푹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? 살살 이렇게 살살 긁어내 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. 머리 괜찮습니까? 네. 아, 예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이왕이면 옆에 라인 요 부분까지도 제가 정리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그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. 같이 이렇게 해서. 80도로 이렇게 들어서 잘라주시면 돼요. 오늘은 탭을 안 끼고 그냥 자르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 라인도 살살 이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는 분이니까 많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손님이 싫어하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많이 자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렵지 않아요.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잔털까지 제거해주면 일단은 라인적으로 정리가 되는거죠. 이렇게 약간 낮은 상고랑 비슷하지만 어쨌든 우리 손님은 좀 약간 낮게 드리는 걸 원하고 이 밑에 부분에 어떤 살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바싹 치면 싫어하시겠죠? 이 위에만 튀어나오는 머리가 되니까 싫어하실 거예요 자첫 번째 귀 라인을 자를 때 70도 정도 이렇게 들어서 잘라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라인들 살짝, 살짝 건드려 가지고 이 정리하듯이 이렇게 조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살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라인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금 밑에 이, 이 뒷부분은 여기가 이 부분이 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너무 바싹 치시면 잘라서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니까 윗머리가 뒷머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살짝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많이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한 80도 정도 이렇게 들어서 살살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똑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오늘은 어 여기서 이 라인이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부분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수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윗부분을 살짝 들어가지고 속의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수술 쳐주시면 질감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내려오게 되겠죠. 그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물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. 오늘 총 정리 됐고요. 일단 옆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또 연습을 해보세요. 클리퍼로만 머리를 자르는 거죠. 가위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수 치는 것밖에 필요가 없죠.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깔끔합니다. 자, 열심히 연습하세요. 공부하시고, 네, 파이팅입니다. 초보 미용사 파이팅. 블랙 형 <웃음> 구독, 구독, 구독 좋아요, 좋아요. 알림 설정 <웃음> 꾹.